텐션이요아니야 피야. 피가 이렇게 습서어 네. 여기도 피. 어, 다 굳었다. 얘대로 <웃음> 잘랐나봐요. 그게 네. 피야? 네. 그거 네. 발랐어? 아직 안 발랐어. 지금 바르려고. 발라줄게. 와, 야무지네. 이게 또 가운데로 정어네 어. 파켓또가운데 손가락. 아니,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생각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. 어, 두 손가락으로 커트하려니까 너무 힘들던데. 근데 아까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가지고 해서 피곤해서 피다해나피곤 아, 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 아, 서피곤다나 피곤해서 피곤해서 어, 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거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 뛰는 데가 해서피곤해 음, 아. 피 아, 해서 어, 그 빨간 색깔 디가 어. 거기가... 어, 그게 어. 뼈전 전 단계에서 어 거. 맞아요 어. 오. 오. 오. 오 진짜 아프다 그만 그만 어, 안 아파 이거? 그 상처 치료랑 오. 벌레 물린데랑 어. 진짜 아파? 어 이거 진짜 아파 빨간이 아파? 어 진짜 아픈데 쓰레 상처에 나안 써봤어 진짜 응? 진짜? 상처 안 써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갑자기 저보고 이거 건물 껴주는데 느낌이 이상하니까 혼자 끼라는 거예요 보여줘봐.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. <웃음> 여기. 얼굴을 아, <그래. 웃음> <물물을> 깨야 되는데. <웃음> 아 갖고 아왜 아, 그러는 거지? 이랬는데 혼짝 끼면서 알았어. 피안 어, 품해도 되나? 안 품해야 되겠지. 아 오늘 너무, 아, 너무 너무 거. 너무 짚다. 엄마. 사람인데. 잠깐만. 좀 못한다. 언니, <웃음> 많이 잠깐만. <웃음> 많이 <언니>. 아니. 많이. 아니. 잘해졌어 <웃음> 오랜만에 자르는 거 같아 오랜만에 자르는 게 확실히 엄청 많이 잘라 또 하필 이런 날또 커트가 엄청 많아 얘왜더 친하나? 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서 손이 고정돼 있어요 지금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요늘오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늘. 오 오늘. 오늘. 네, yeah. 네辛苦了你辛苦了我还好我就是坐着오션마스터 yeah. 근데 지금 주말이라서 그 중국 음식 응급실밖에 안 열리는 거죠? 아니, 아니 다른 곳도 있어. 근데 이 시간에 퇴근했을 것 같아서. 아. 对，이거 네. 원래 하면 안 된대요. 아 그래? 그럼 어, 어떻게? 해? 말 그냥 말리고 게 아무것도 이게 쌓이지 말고. 아. 안 돼.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. 넘어지나봐. 주먹 주먹 들어봐. 힘지어 에이. 응? 왜? 그래서 저렇게 다 방진복 입고 있구나. 그후타 후에 쇼어 젠도 젠도 제가 생没해네는건가 네, 제가 생각해보는 건가요? 아... 그 돈도 안 내고? 1, 2개월 동네 아, 만약에 안 움직이면 후에 쇼종어는 건가요? 감사합니다 어, 결국에는 응급실만 공짜로 왔다 갔네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같 어, 그니까.